씨, 마약 뇌종 후약 혐의 인정하시나요? 조사에서 제가 밝힐 수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. 아,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점 깊이 반성합니다. 죄송합니다.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 받으셨나요? 어, 예. 언론을 통해 알려진 어, 사건의 경위와 관련한 질문들 많이 받았고요. 뭐 제가 놓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히 사실대로 제 입장을 전했습니다. 아, 사실 이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뭐 제가 그 내용들을 직접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뭐 누구에게도 괴를 끼치지 않는다 뭐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, 입장 표명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저를 보시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정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실망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오늘 조사에서 어떤 부분 주로 구명을 하셨나요? 아, 밝힐수 네. 어, 있는 부분 다 밝힌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모바일 검사에서는 석카인이 감수됐다는 또볼수있는데이 부분도 좀 자꾸 으로명을 하신 건가요? <목소리도 좀 더 까끗한 후>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... ご視聴あ